가자! 할수 있다! 망해라는 사람 처단할 거야. 와사성한 개로 시작! 금지! 이번! 이제! 제발! 제발! 이번엔 좀 나오게! 아! 와, 잠깐만. 시그니트. 불편하니까, 1분, 1분만? 1분 와. 허예, 허예. 허예, 허예. 아니, 얘가 비치지만 허예, 이렇게 허예도 되는 거야? 오늘의 운세 보고하시죠. 오늘의 운세가 어디 있어요? 일단, 3 0분까지 가지 갑시, 갑시다. 이 갑시다, 3 0분 제발.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레이시아님. 레이시아님. 레이시아님, 제발. 네. 얘가 날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음. 아니야. 후, 진정해, 진정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을까? 와, 아니. 요, AG0. 일폭도 한, 아니 오성 오성 한 개도 안 나와? 아 이쯤 되면 좀좀 좀 오기가 생기는데 진짜. 와.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이게 맞아? 진짜? 와.. 아니 명함에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나7 0까지한 개도 안 나왔어 5성이 이게 맞아? 아니 너무 어림도 없는 거 아니야? 여까지 천장 가면 나 울어야 돼 진짜 일단 오성좀 줘라. 어 제발! 제발! 할수 있다! 근데 아직 봐야 돼. 함... 얘, 얘네 함정이 너무 많아. 픽뚤이! 아 진짜.. 아또 픽돌 아 제발 할수 있다 얼마 이연속 픽돌은 아니겠지? 제발 이제 나올 때 됐다 이제. 아카데미오브 돌즈, 돌즈 아미 소속 시리우스でございます. あなたが艦隊のことは教官から伺いました何とぞごくださいます아 이제 벽 뽑을거든. 진짜 백보이거든요 어... 잠깐만 누가 아까 백보 3빛줄이라고 하지 않았어? 백보이핏들 어. 시리우스가 더 대박이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시리우스가 없는 게 아닌데, 지금... 20, 2 0분 남았거든요. 또? Oh, 제발, 제발요, 제발, 제발, 제발, 제 제발, 제발, 제발, 세계에서 처음 이거 시리오스 픽업이었어 이거 시리우스픽업이었어 아니.. <웃음> 아 이거 시리우스 픽업이냐고.. <웃음> 미치겠네.. <웃음> 마지막이에요.. 아나 끝났어..